선장으로만 등재된 자가 낚시를 하다가 실종한 경우 쟁점은 설명 의무 위반 여부와 실종 심판 선고일이 보험금 청구권 기산점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14 가단 33702 2015나 2228일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급심. 상급심.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범자 망인은 선박에 탑승하여 낚시를 하다가 실종되었고, 끝내 실종선고가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망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2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쟁점나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면책조항이 명시설명 의무에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 설명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고 A나 망인이 이 사건 제1, 2계약 체결 당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면책 조항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원고 A나 망인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구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책 조항은 명지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보험 모집인인 D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살피건데이 사건 제1, 2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원고 A와 함께 울산 동구 J에서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지난 10년간 위각 위판장에서 망인의 위판 실적은 전혀 없는 점 증인 D는 계약 당시 망인이 위험한 업무를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어부나 선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더구나 D는 남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어업과 별개의 다른 사업을 같이 하면서 선장이나 선원을 고용하여 출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착오하여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다고 증언하는 바 보험 모집인으로서 위 면책조항의 의미와 그 설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h 선박의 소유 및 출항 기록에 따라 어촌 개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면세율을 공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험 모집인 D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로 제1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 약관 등을 수령하였고 약관의 주요 내용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바로 아래에 잡필 서명을 하였고 제2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약서 등을 수령하였고 약간 주요 내용 및 품질 보증 안내를 받았음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바로 아래자잡 서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2계약 체결 당시 D가 이 사건 면책 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제1, 2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쟁점 다이 사건 제1, 2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비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 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생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는 그 타인의 서면 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제1, 2계약의 효력 망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1, 2계약은 모두 망인의 거주지인 아이에서 망인이 동석한 가운데 체결된 점 보험 모집인 D는 망인의 처형으로 망인의 보험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확인란에 서명을 한점 망인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출금된 점 이에 대해 원고 A는 제1계약에서는 망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으나 제2계약의 경우 망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서명한 것으로 자신의 필체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설령 망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석한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서명 동의를 대행할 권한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수여받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망인을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것으로서이 사건 제1, 2계약은 모두 망인에 적법한 서면동의를 받아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쟁점라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시호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탑승한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에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을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발생요건의 하나인 사고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것 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망시점에 대한 해석 기준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들은 실종선고 심판 확정 때에 비로소 보험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실종선고 심판 확정일인 2014년 10월 16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고 그 시효기간이 완성전인 2014년 12월 19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위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